가후 해봐. 후. 어, 그냥 길게 후 해봐. 어. <레> 후 해봐. <레> 후... <레> 후 <레> 어. <레> <레> <레> 어. 자 오늘날에 네. 이시가 전 왕시 명당에 아무것도 몰랐다 이 아이는. 그러니 신의 가물이 있고 신의 벌전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차고들어서 네. 영이 맑고 천지 우주 기별도 못하는 이 아이한테 와서 아프게 하면 갈 거가. 아니, 아니, 갈게잘 붙어. 아, 정... 저... 아, 네. 아, 잘 붙어. 그러면. 조용. 야! 아, 역해! 돌았네, 시원한데. 가자. 아, 잘못다 아, 잘못했다. 아, 잘다 그러면, 정화 몸에서 내려앉아. 내려앉아. 아, 바깥으로 나가. 응. 하나, 둘, 셋! 아! <놀람> 살. 조용. 정아 몸에서 나가면 되잖아. 왜 정아를 자꾸 괴롭히노 어? 니가 갈 데가 없으면 좋은 데로 보내주면 되잖아. 다 아, 피구능에 넋구능에 넋진구능 상문주당에 걸려서 자살같이 타살같이 네. 여기 딱 숨어가지고 야 인생을 영혼을 갈가먹고 있지 말고 가자고. 나이시가정에왕시 명당에 다 네. 원한이 많고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무지하이 짝이 없는 이 인간들 때문에 못 풀고 간 한이 있다며 풀으시고 네. 못다 한 원정 다 풀으시고 왕시로 이북 줄이고 중국 줄이다 말도 안 통하고 지금 왕시우때는 중국 줄이라고 그래 타살같이 가고 억울하게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네. 뱀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축생기에 걸려서 호영산에 걸려서 이 아이의 영혼을 다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고 그래도 야가 목안맨 것만 해도 어디고 약 먹고 자살 안한 것만 해도 어딘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엎었다가 신을 했다가 물을 떴다가 엎었다가 자 오늘은 어, 정확 괴롭히지 말고 가자 전 엄마하고 언니하고 예쁘게,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. 알았지? 나가자. 왕씨 가정에 삼촌 자, 할아버지 자, 다 나가시고. 응? 잡아라. 잡아라. 잡아라 이거 사람 산다 잡아라 아니 본인도 제어를 하셔야지 왜 응. 그러신대 야다 어, 도와주려고 여기 삼촌짜 응. 청춘 가고 소영 가고 가자 음.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건강하게 살아야지 응? 가자 정모한테돌아 있지 말고 좋은 데로 가자 알았지응 일어나 앉아봐 안하게 앉아봐. 후 해봐. 후. 후. 어. 바깥에 바람 좀세고 와. 찬바람. 물좀 줘라. 언니야 물좀 줘라. 구슬에가 낫는다 안 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례차례 제차례로 기름문을 열어서 이렇게 와 있던 영가들은 어느 정도 풀어가 가야 되잖아. 이게 뭉치고 구탈 때마다 뭉치고 뭉치고 뭉치고, 뭉치고. 그래서 자이 안에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질 것 같다고. 실실실 웃고 젤리 먹고 애기 짓할 때까지는 좋지. 절하다가 목을 맨다. 어? 그럼 엄마는 서방 잡아먹고 새끼 잡아먹고. 누가 봐도 내가 먹고친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를 풀어줄 테니. 오늘날에 군웅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상문에 걸리고. 그러니 이 가정 명당에 들어왔는 살의 살수를 걷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짐작하라. 그래, 이시가정 왕식 명당에 자 이제부터 결론 지어줄 테니까 똑바로 이시가정 왕식 명당에는 이래 조상이 벌점이 많다 그러니 내 조상은 괜찮지만 건너 사촌이 됐든 야 친구 중에 다살로 갔던 자살했던 그게 청춘의 원앙들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한 번씩 눈빛이 변하면서 죽이려고 댐빈다 그래 야 몸을 빌려가지고 시팔조팔하고 죽인다 죽는다 죽을 거다 계속 그 이야기 안하나? 그러니 오늘은 또한번허주훨신 있고 뜬기가 있고 잡기가 있고 타살이 있으면 앉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귀신도 문제 아니고 신도 문제 아니다 엄마 집을 좀치하라온 집안에 30년 동안 손한번안 대고 지금 뭐 하는 거고 구석구석 동서남북이 살이 다 막혀가지고 다 지금 퍼져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거 그때 내가 얘기했지 동사무소 에 연락을 하든 어찌하든 해가 사람을 불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이거 치워 안 그러면 야가 살 맞는다 이곳을 해도 살 맞는다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지가 목을 매거나 약을 먹는다고 조상은 그래서 가고 있지만 집 주변에 파살이 다 뻗쳤는데 그러니 차례차례 제차로 그다음에 묵은 옷, 옷 묵은 거 엄마는 사서 입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가지고 만나안 맞나, 맞나 쟁겨두고그옷 따라도 들어오고 음식 끝에 누가 뭐 담았다고 주고 뭐 저그집에 3년 묵은 애기시라고 주고 그럼 그집에 애기 어디로 오는 너그집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다 안고 있으니까 그 살이 어디로 가는 이 파살로 야한테 다 가는 거라 집에 지키고 있는 야한테 싹다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 안 좋은 물건, 남의 집에서 가져왔던 거, 그 다음에 안 입는 옷, 그 다음에 동서남북하고다 지금 현관에 문이 딱 들어가면 앞에 바로 문이잖아.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. 엄마 신당은 부엌 옆에 있는 방이 있잖그싹다 치우세요. 그러니 오늘은 그 벌전, 개영산에 들었던 벌전, 축기생에 걸렸던 벌전, 사, 그다음 호영산에 걸렸던 벌전, 그 다음에 성주, 조항 다 틀어앉았고 안택에 다 뒤집어졌던 거, 동법, 그 다음에 상문, 주당, 예. 겹상문 예. 이래 들었던 공원을싹다 벗겨줄 것이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란다 어! 아이고 고생했다 자두 예. 개만 뽑아봐라 수리수리 마수리 두 개. 어. 오늘날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느아 새파랗게 이게 보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다 이제 이 정신이 벌써 다 팔렸다. 이건 아까 병고라 그랬지. 아프고 병들고 새파랗게 죽은 죽음, 죽음 용신의 벌전으로 이렇게 다 죽고 나니 이 아이한테 온몸에 액 빠지고 욕 빠지였다. 명이어가자하니 빌어준다고 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빌어줘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 그렇죠. 음. 하나만 뽑아 음. 그래서 오늘 이 정성 끝에 여기 신장님의 원력으로 조 선생님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들어서서 다시 한번더 맑고 깨끗하게 닦아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예. 내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장할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! <목소리> 할머한테 내가 빌어가지고 여기 모셔줄 테니까 엄마 앉아가지고 이렇게 빌어 응. <목소리> 그거를 싸가지고 엄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으면 된다. 그리고 엄마, 엄마가 신당을 모셔놨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차로나 보름 날에는 비리고 누린 거 굽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고 그리고 먹는 거 섭생을 좀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이름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마 생일이라든지 뭐 환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식, 개업 이런 거에 또 병문안, 이런 거는 원래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는 안 다니는 거다. 저희가 나을 때까지는 가지는 말고 아무리 친척간이라도 아가 이러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부주만 하고, 그 다음 저쪽에 이제 따라오는 살이라든지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기씨들이 지금부터 좀 풀어내 줄 거니까 그래 하라. 하시랍니다.